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 TV의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로이드 스카이 트랜스테이션에 가까운 한낭과 하나름에 있는 제 광고 앞에 <웃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네. 이 로이드 스케이트 스테이션 인근으로 개발되고 있는 어떤 현황들과 여기 지역 설명을 좀 실제 걸으면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저 혼자 나오면또좀예그잖아요 그, 그래서 도움 말씀을 주실 에슬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잘 지내셨나요 네잘 네, 지냈습니다 아, 오늘 네. 뭐 날씨도 너무 좋네요 또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하게 맞아요 아 지금 찍고 있는 이 시점이 좀 9월 달이잖아요. 네. 천고 마비. 그렇죠. 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네, 그런 <웃음> 계절이죠. 네, 그게 무슨 말이죠, 근데? 말이 왜 살쪄야 되는 거죠? <웃음> 로이드 역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문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죠. 맞아요. 사실 다른 지역보다 특히나 지금 이코켓틀람 중에서도 로이드 지역, 여기 버나비와 버키틀람의 경계 로이드와 버키틀람 지역 문의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티아마이로 좀 말씀드리자면 벤쿠버에도 <웃음> <웃음> 아죄송해다 서른이 지나가지고 벤쿠버에도 버나비와 벤쿠버를 가르는 그 도로를 바운더리 죠 네. 바운더리 로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노스로드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여기가 한남 여기가 번화비구에요행정으로 그죠? 그죠? 번화비 한남. 네. 그리고 건너편 쪽이 코키틀람 한아름 네. 요이 경계로 지금 다 같이 어, 행정을 서로가 지금 나누고 있죠. 예, 네. 나누고 있죠. 네. 처음 네. 보시면 실제로 좀 여기서 둘러보고 저번에도 배틀 재밌었잖아요. 또 오늘도 오늘도 가보실까요? 여기 로이드 영에 있는 아파트 이름 다 대기. 어, 야. 좋습니다. 야, 네. 이거 진짜 이거는 부동산 많이 한 사람만 <웃음> 짬밥이 있는 그런 분들만 좀할수 네. 있는. 네. 저는 또 여기 사니까요. 아. 로이드 주민님. 또 로이드 주민 <웃음> 플렉스. 네. 또 그래서 도움 말씀. 네. 네. 오늘 모셨습니다. 아 저는 여기 있잖아요 저는. 터질대감 <웃음> 로이드 터줏대감. 아, 아, 벌써 네. 몇인째아 이거. <웃음> 우선 저기 보이는 여기가 한아름이잖아요. 한아름 뒤에 지금 뭔가 와. 올라가고 있다. 네, 저걸 트레이닝. 이제. 스, 예, 저거 스카폴딩이라고 그러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다 그죠? 하이브라이즈가 올라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게 바로 엔담에서 짓는 소코. 어,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소코2를 또 분양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계시있습니다 소코의 이름 유래도. 어. 오. 네. 3 2 저 알죠? 아, 알았어요? 어, 네. 네. 어. 저... 어, 그 제가, 제가 말할게요. 아신다니까. 네. 이게 사우스 코키틀람. 줄여서 소코. 네. 그러니까 앞에 두글자쓰 이렇게 딴 거죠. 맞아요. 네. 왜냐면 이게 코키틀람 하면 사실은 여기보다는 네. 이 포트모드 옆에 있는 코키틀람 센터. 센터를 많이 생각많이 네, 생각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사우스 코키틀람이다 라고 해서 소코. 네. 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로이드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로이드라고 더 많이 부르고 있죠 사우스코키트라고 하진 않고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소크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크 옆에 두 동이 보이는 저거는 또 뭐죠? 코라죠. 코라! 네. 아, 코라가 어느덧 그죠 네. 10년이 넘었네요. 15년? 네, 14,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느덧 벌써 큰형처럼 네. 우뚝 이렇게 서 있고요. 네. 그러나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이것도 코기트람 사이드죠 네. 인사동 뒤에 있는 저 네, 노란색 네. 뭘까요? 어, 저 콘도가 3. 앙코! 그, 아, 그렇죠. 안코 맞습니다. 네. 네. 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연식이 10년 넘은 콘도가 서 있고요. 그리고 우뚝 서 보이는 그 뒤로 새 콘도처럼 보이죠? 그렇죠. 바로 딱 지금 두 동이 올라서 있는데요. 한슬리라는 콘도죠. 저거는 하나는 입주해 계시는 네. 지금 레지던셜 콘도인데 맞아요. 다른 하나는 렌탈 빌딩이고 좀 작은 게 전체 다 임대, 렌탈 빌딩이죠. 요즘은 개발을 이제 신청을 할때 개발사가 시에서 허가하는 조건이. 그렇죠. 렌탈 빌딩을 같이 지어라. 네. 임대주택을 네. 같이 지어라. 그래서 요즘은 그게 당연한 거다. 네. 계속 걸어가면서 한번 그러면 좀 이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거주를 하시니까 네. 어떤 맛집은 주로 어디 어디 에뭐 이렇게 가시나요? 여기는 이제 맛있는 한식당 많이 있고요. 네. 실제로 제가 거주를 하면서는 오히려 잘못왔던것 같아요 식당들을. 아 어. 어, 맞아, 너 바빠서. 네. <웃음> 아, 네, 에이, 항상 좀 늦게 이제 오고 하니까 오히려 식당을 방문할 기회는 많이 없었고. 뭐 맛집 많죠 여기 로이드 지역에는. 저는 저 예전에 여기 명동 칼국수 좋아했는데. 아, 아 맞아. 아, 네. 너무 맛있었죠. 저는 거의 김치. 김치. 네, 제일 좋았어요. 아, 네. 겉절이 김치가 네. 좀 그립네요. 네. 아, 지금 아... 이렇게 계속 걸어갈 까요 피디님. <웃음> <웃음> 실제로 여기가 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가 다른 뭐 메트로 타운, 버나비에 네? 브랜트우드 그거보다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거 치고 또 그렇게 멀지는 않고. 위치적으로 사실 제일 좋은 게 스카이트레인 역하고도 굉장히 가깝지만 하이웨이 원. 하이고도 굉장히 가깝다는 거 네. 하이웨이 1하고도 가깝고 스카이 트레이너도 가깝고 네두 가지 장점이 있죠 사실 보통 스카이 트레이너역에 있으면 이제 하이웨이 1하고는 조금 먼 경우가 있고요 하이웨이 1하고 가까우면 스카이 트레이너역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로이드 지역은 하이웨이 1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바로 스카이튠 역도 있고 아주 큰 위치적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코키틀람에 어,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한아름 한남 뿐만 아니라 TNT도 들어왔잖아. 요 네. 그쵸? 맞아요. 네. 간판이 올라간 걸 저희가 봤죠. 그렇죠. 간판이 네. 올라 아직 오픈을안 했을 수도 있는데 네. 그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픈해서 가셨으면은 네. 하여튼 코키틀람에도 TNT가 들어왔다. 네, 아이키아 근처에 이제. 아이키아 근처에 맞아요. 내가. 네. 바로 뒤로 저게 우뚝선 예전에는 당연히 없었죠. 이런 하이라이즈가.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멋있잖아요. 높게. 네. 근데 오른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버나비에서 허가하는 조건이 이제 인대 네. 그래서 저것때 100% 인대 주택이고요. 왼쪽에 이제 트라타라는 이 하이라이즈가 네. 우뚝서 올라가 있네요. 시리엄 로이드라는 이 단지 이름이잖아요. 네. 여기 주인이 쉐이프 쉐이프라는 네, 개발사죠 그 개발사가 또 어디에 또 갖고 있죠? 브랜트우드에도 갖고 있고요 네,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주인이죠 네. 그리고 뭐 리치몬드도 네. 몰 주인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몰 주인이 이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몰도 바뀌고 브랜트우드 몰이 완전히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로이드 몰도 탈바꿈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어 맞아. 그러면 아마 제2의 브랜트우드처럼 여기도 되게 또 가격이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아직도 시리브 로이드가 아직도 멀었죠. 이 단지가 엄청 큰 단지잖아요. 네. 신청은 막 그때 스무 세대 막 그때 5륙년 전에 기억나는데 네. 지금 조금 줄은 것 같아요. 이게 아직 멀었다는 거죠. 네. 아직도 열몇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그 PC 인기죠, 뭐. 프레젠테이션 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멋지게 그 부지가 사실은 한5오년 전에 다른 개발사 피나클이라는 개발사한테 쉐이 팔았어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음>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진드돼 돈이 필요했나 봐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그 부지가 또 어떤 또 새로운 게 올라오는지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어느덧 벌써 언덕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또 이제 또 제가 아는 유일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짬짜면이 있지 않나요? <웃음> 드문데 벤츠버에서여기선 네, 짬짜면이 있는 쿠키트라면에 되게 사랑받고 있는 히대등 있는 몰 이게 원래 인디펜던트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그로스리가 있었죠 뒤에 헨슬리가 이렇게 우뚝 섰는데이 네. 몰에 있어서 많이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왜 인디펜던트라는 그로스리가 떠나면서 네. 뭐가 이제 바로 들어오는구나 다 네. 부서지는구나 라고 하는 근데, 하시는데, 당장은 뭐 이렇게 좀 승인 난건 없잖아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프리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있는 거고요. 저 콘도 앞쪽으로. 46층에서 47층짜리의 빌딩이 4동 지금 신청이 들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또 승인이 떨어진 게 아니라, u 반 Planning Department라고 하거든요. 도시개발 부서와 여기 개발사와 또 은밀하게. 저희 아. 논을 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서로 조율하고 좀 빼고 빼고 늘리고 늘리고 막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정확히, 뭐, 매칭의 조감도와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래도 지금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거. 네. 네. 그 옆에 좀 오래된 재건축을 바라고 있는 그죠 <웃음> 그런 퍼스트 어, <웃음> 빅 하우스. 네. 네 저희가 좀 해. 특이한 게 어,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 콘크리트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은 보통 런드리가 e 도 런드리잖아요. 근데 in, 저기는 인 스위트. 네. 각유님 네. 안에. 일반적 요즘 콘도처럼 세탁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네.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뒤로 좀더 좀 오래돼 보이는 저것도 한 벌써 30년이 넘었죠 저게 브미얼 타워즈 세 동이 한국분들이 엄청 많이,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네. 네. 근데 저게 사실 동양, 북동양 이런 쪽은 밴쿠버 골프클럽이 보였는데 네. 아 그게 이제 그 뒤로 이 콘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였죠 네저뒤 네. 콘도가 보이시죠 네. 네. 저 콘도 이름은? 아니, 윈우드 윈우드 네. 네. 네. 윈우드 그린 이까지붙여이셔 아, 네. 네. 네. 아유 네. <웃음> 네 골프장이 아주 그린 콘도는 엄청 <웃음> 네저 위누드 그린이라는 콘도는 두 동으로 총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동쪽으로 보시면 골프장 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남쪽으로 보면은 또 프레이저 리버 뷰가 있죠 아 그렇죠 네뷰래서뷰는 네. 진짜. 윈우드 그린 뭐 끝내주는 것 같아요 뭐... 네. 네. 저 개발사가 바로 엔썸이라는 네. 네. 네. 소코를 짓고 있고 여기 또 진주도 그죠? 네. 그래서 이엔썸및뭐 레드맥 네. 좀 이따 네. 뭐 나오겠지만 실루엣도 지었고, 뭐 시드니 하이 포인트 응? 프리 시디아 또 노스로드에 많이 지금 짓고 있고 실제로 저 아까 저희가 소개드린 해 소코 남동쪽으로 또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을 들어간 걸 저희가 또 확인을 했죠 레드맨 거의 부지 땅이 또 레드맨이 사서 네, 신청을 콘도를... 넣죠 었 네. 맞아요 네. 재개발이라는 게 대로변 뭐 하이웨이 접근성과 스카이 트레인 이런 네. 데서 인근 아주 가까울수록 이제 고층 콘도를 오케이 그쵸, 해주고 네. 좀더 멀어질수록 이제 점점 저층콘도, 타운하우스, 타운 이렇게, 하우스. 네, 이렇게, 얼반 플래닝, 도시개발하는, 그렇게 승인을 해주고 있죠. 네. 네 근데 가끔 가다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제, 바로 단독주택인데 옆에가 하이라이즈야 <웃음> <웃음> 실제로 저기 네. 벌크월람 스테이션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쵸. 네 그만큼 지금 이제 빨리 용도 변경해주고 네. 인구를 좀 받아 때가 없으니까 네. 진짜 막 그렇게 오케이를 해주는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온 김에 저쪽 그 보이는 저게 맥도날드의 근처에 있는 유니언 네 유니언이라는 이제 하이브라이스 콘도고요 저것도 지금 한한 한 5, 6년 된것 같은 이제 유니언 스퀘어 9이라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개발사 개발사이긴 하죠 어, 뭐, 가격 면에서 그래서 좀 경쟁력이 꽤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더더 올라가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City of Lloyd Presentation Center. 어느덧 저희가 이렇게 스카이트랜스테이션 그죠? 이 로이드 스카이트랜스테이션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주차된 버스. 제가 항상 욕슨 설명드릴 때 말씀을 많이 드렸던 555번 버스입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때오늘 차를 타고 와가지고. 네. 어, 나중에 한번 진짜 550을 타고. 타고. 길포드도 지나고. 네. 그리고 진짜 욕슨 그 파크 앞에 칼버스 그 버스 룩까지 가는 네. 거 한번. 그거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기회가 될 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지금 이렇게 2층 버스로. 어우. 이거를 타고 이제. 로이드까지 왔다 갔다 할수 있다는 거? 네, 랭미에서 충분히 맞아요, 네 아, 그저 T 이야 바로 여기 그죠? 예. 로이드, <웃음> <웃음> 아, 네. 네, 네, 로이드 여기 죠 여기 가스카이시이구로 저거는 이제 돈이다 아동담이다네 저게 지금 트렌짓 그죠? 네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스카이 트랜스테이션 로이드 보시면 또 이렇게 주차장도 넓게 또 되어 있고요 역 네. 앞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구 유동량도 많이 있는 편이죠 어유동이 엄청납니다네 네. 그 앞에 이제 로이드 몰이 이제 주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쉐이브라는 브랜드 네. 몰 어메이징 브랜트우드 타워, 지금 이제 6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거 다 주인이면서 여기도 주인이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대단지를 조성할 때, 다 이것도 탈바꿈 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렇죠. 예. 예. 여기 시리업 로이드, PC에 들어가 보면, 항상 그 조감도가 멋지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막, 여기 밑에 지금 크릭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청계천처럼 그걸 끌어올리겠다. 네. 라는 계획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더운 날에는 또 이게 말을것 같아요. 그래서. <웃음> 그죠? 그때 네, 네. 욕수 파크 가 보니까 말라 있다. <웃음> <웃음> 흐르고 있진않아 그죠? 근데 이게 또 가을이나 이럴 때는 좀흐르죠 예, 예, 너무 좋죠. 저희가 한번 건너가서 이 건너가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여기가 시리오브 로이드 이 부지. 이 피, 프레젠테이션 센터 부지가 시리얼 로이드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소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JB. 4, 5년 전에 피나클이라는 또어나더큰 개발사한테 팔았죠. 네. 그리고 이게 금년도 어, 미디어에뻑 터트리면서 뭔가를 개발을 네. 하겠다라는. 맞아요. 어, 네. 네. 벌써. 네. 올리겠다. 누설, 청기 누설. <웃음> 저도 이제. 분양 사무실에서부터 컸잖아요. 제가 2007년도 네, 15년 맞아요. 전에 네. 그래서 매번 조감도만 보고 그 모형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올라오는 우뚝선 이게 스리 로이드 진짜 감회가 새로워요. 네, 네 우리가 꼭막 어, 스몰 사이즈미가 된 느낌. <웃음> 네. 그러니까요. 이제 항상 고이 그 조그만 걸로만 보다가 와, 그대로 그죠, 이렇게 그것도 사실 로이드에 맞아요. 이런 높은 지금 하이라이즈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네, 어, 저도 이제 하이마이 오늘 네. 자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로이드가 이제 이거에또 상징이 좀 돼가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 어디서든 이제 보여요, 사실. 맞아요. 네. 우뚝 섰기 때문에 <웃음> 아, 이거 오백오십 원번 타고 지금 랭리 가네요. 아, 저기도 우리 또 우리 고객도 몇분계시텐데 <웃음> 이 부지가 피나클에서 신청을 들어갔어요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BC주랑 알버타 통틀어서 제일 높은 콘도가 여기에 들어가서 쓴다는 거 맞아요 80층짜리 80층 짜리입니다 얘기가 아, 나오고 와. 있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아 말씀 잘하셨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직도 승인은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았다. 않았죠. 네. 이게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도시 개발 과장. <웃음> <웃음> 어? 에? 에? 남천동 살지? 암살이 되 서장 남천동 살지? 어제 깨도? 왜? 막다 했어? <웃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게 아, 자꾸 나와서. 아, 카운슬에서. 네. 이또 시의원들. 거기서 막 찬반 투표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종률을 늘려줄까, 줄일까, 뭐더 어, 뭐를 강화시키자 등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쵸. 지금 개발사는 원하는 거는 내동. 내동을 내동이 들어가서 와 그리고 가장 높은 게 80층, 80층. 야, 우리 저잠실에 네? 시그니엘 롯데타워, 그 롯데타워가 100층이 넘잖아, 아마 그죠? 저 중간까지 가본 것 같아요. 올라가려면 뭐돈더 내고, 네, 네. 중간은 공짜다고. 아,네. 아, 네.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지금 서부 캐나다 서부에서 가장 그럼 높은 타워가 될 거라고 지금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사실 주민들의 좀 반대도 있고요. 아무래도 80층이다 보면은 너무 또 높지 않느냐라는 네.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뭐 쉽게 <웃음> 통과가 안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공천 통해가 있고 막 등등합니다. 그렇죠. 3차까지 어, 통과해야 되고 막 등등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아, 쉽지는 않지만 뭐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워낙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은 되는데 갈 곳이 없다라고 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네. 주택 지금 공급이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아까 555원도 좀 이따가 다리 건너가잖아요. 근데 네. 다리 건너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네. 그런 또 어떤 어, 중심적인 또 위치인 것 같아요. 로이드 역이라는 게 네, 아무래도 좀 다운타운하고도 거리적으로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다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계시는 거를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아까 실루엣도 말씀드렸지만 은다 지금 샤워웃하고 있잖아, 다그저콘도들 네. 저희 진짜 너무 우리 사랑하는 맨체스터 <웃음> 저희 <웃음> 많은 고객분들 아, 그쵸? 진짜 너무 많이 네. 계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네. 맨체스터 드라이브에 있는 스트라트모어 타워스, 세동이 있죠 세동이죠. 있죠. <웃음>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칼스턴, 네. 아, 여기도 우리 또 고객들 있고요. 계시고요. 칼스턴, 그렇죠? 네. Carsten, 여기, 네. 어, 이게 이제 콘코드 플레이스라고, 콩코드 플레이스라고 네. 하죠. 콘코드 네. 이런데. 콘코드 플레이스가 보이고, 그 바로 뒤에 디스커버리 플레이스가 보이고, 네. 해링턴. 네. 네, 이게 다좀 오래된 생긴... 다 콘도들이지만 맞아요. 다 안에 런드리가 있다는 거. 그렇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은요. 그래 오래된 콘도는 이게 쉐어드 런드리라고 공용으로 써야 되는 세탁실이 있지만 여기는 유닛마다. 근데 마지막 요 지금 이제 티블리, 네, 버틀레 코트 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좀 아쉽게도 쉐어드 런드리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죠. 여기가 가격이 제일 경쟁이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걸어서 다 그죠? 음식점, 스카이 트레인, 공원, 또 학교도 맞아요 카메론또 네. 여기 또 렉센터 맞아요 맞아요 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정말 사기 좋은 또 그래서 로이드 여기를 여... 못 떠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예. 뭔가 마력에 한번 로이드에 살고 계시면은 <웃음> 정말 다른 데 <데는> 너무 불편하다 <웃음>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한국인분들이 워낙 촉이 좋아서 네. 이 코키틀라미건, 버나비, 또 여기 저랭리건아이 잘 지표적으로 딱집잘 찍고 <웃음> 네. 여기는 될 곳이요. <웃음> <웃음> 맞아요. 여기 될 <여기> 상이야. <웃음> 한번 딱 들어오시면 또잘 네. 자리 잡고 잘하는 거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로이드 또 주민과 함께 <웃음> 도움 말씀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네. 네. 네, 욕심파크에 의해서 로이드2 어떠셨는지 한번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네. 또 여기에 관심있으신 메모리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간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All right,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 bye, -bye.